반은행실이 포악하고 이악 물고 주먹쥐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중신이지중신이 아니야 응 음, 독기가 들었나 봐 본인이 만든 상황에 본인의 뜻대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분해차고 막 화기가 오고 막 몸이 떨리고 막 그래 어. 이 아니야, 진짜. 어떤 게는 직성이 보통이 아니야. 꼭 사람이 못씌인 것처럼 막 그래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5월하신당의 워라 월아 이기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인사를 준비하세요. 음, <웃음> <응>, 나는 항상 <웃음> 새로운 걸 배우고 창작하고 배우고 새로운 걸 보여 드리고 싶어요. 아, 뿅뿅. 사수를 하나 가져왔네요. 보여 드릴게요. 네. 보여드릴게요. 네. 아이, 괘씸하다. 괘씸한 게들었다 누구야, 이 사람. 할머니가 괘씸하다 그래. 어떤 게좀 개심? 하는행실이 포악하고, 이 악물고, 주먹지고, 이러고 있다, 이렇게 보여. 사회적으로도, 물리적으로도, 도덕적으로도, 네. 포악하고 바르지 못하다, 이렇게 보여. 어, 성격은 좀 어때요? 성격 지랄 맞아. 아주 포악하고, 자기밖에 모른다. 그런데, 네. 내가 가여운 것은, 네.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이, 살면서 네. 이렇게 바뀌었 네. 어렸을 때 자기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네. 살면서 내가 바뀌었다 포악함이 들었다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이 자손나비가 좀 불쌍한 게 들었어.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좀 일을 하는 것같아 바랍밥을 먹어야 될 사주고 어딜 가나 리더가 돼야 되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조금 들었어.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을 끝내지 못하면 찝찝함이 들어와 근데 머리가 좋은데 엉뚱한 곳에도 머리가 튀었다 이렇게 보여 욕심이 되게 많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뛴다 이렇게 보여. 좀 작년 한해는 좀 어땠을까요? 작년 한해 되게 힘들었어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였다.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2023년에도 중반까지는 힘든 게 들었다. 이렇게 보여 후반에 가야 조금 웅치린 것이 펼쳐지는 자기 말에 힘이 생기고 조금 투진력을 부린다. 이렇게 보여이번 금전은 좀 어떨까요? 금전 되게 많아. 어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좀 깨끗한 거라고. 말이 많고 다리 많은 금전이다. 이렇게 보여. 이분이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제가... 어, 잠깐만. 근데. 아, 보통이 아니야, 진짜. 어떤 게 보통이야? 직성이 보통이 아니야. 꼭 사람이 뭐신인 것처럼 막 그래. 지금 자꾸 내가 지기가 오는데 막 몸이 발발 떨리고 막 이상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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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. 그 얘기는 좀 사실일까요? 사실일게 더 많아.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된다. 이제는 조금 내가 있는 그대로 뱉어야 된다.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어. 근데 주변에 좀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도와주는 사람 없다. 자기 애가 강하다 보니까는 자기 이렇게 측근에서 조금 같이 이렇게 으쌰 하는 그런 게 조금 들었어. 근데 뭐좀 팬심이 있나? 이 사람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. 아. 자기 직접적인 아. 측근이 아니라. 네. 좀 우르르 보는 시선 네. 이런 게 조금 한 덩어리가 있다. 오. 그래서 이 사람이 반드시 진실로 다가가야지. 네. 그렇지 않으면은 제뿔에제가 지쳐 떨어진다 이런 게 들었어. 이게 지금 계시에실행님이 그러는데. 정치인 좀 아세요? 정치인나 정치 잘 <웃음> 몰라. 도 이분은 아세요? 누군데? 이재명 씨. 이재명 알지. 뭐 작년에 뭐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툭. 계속 지금 조사 의혹이 음. 있는 상관이 있어요 찌개 길 거야 어. 양파야 완전 에이. 까도 까도 똑 까고 똑 까고 똑 까고 또 까고, 또 까고 또 이제... 거야. 이게 사실 거짓 진위 여부는 사람 입에 달려있어 내가 내뱉은 진실은 진실이고 네네. 말하지 않은 큰 덩어리는 그냥 거짓으로 묻어가는 거야 오. 더 있지만 까지 않을 뿐 양파 껍데기만 벗겨뿐 안에 싹 까지는 안 나왔다 오. 이제 조금씩 자꾸 거꾸라지니까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거지 아 말하는 이 부분만큼은 조금 내가 간단 명료하게나마 진실이어야 되겠다. 사건이 잘 해결될까요? 이 100%는 안 돼. 지금의 데미지는 있다 그래. 그 데미지가 뭔가 자기 그 정치 생활에 영향력은 있어. 자리에 영향력만 있을 뿐이지 정치는 계속해. 얘정신못나 앞으로도 응. 좀 이렇게 그 굵직굵직한 의혹들이 많이 터질까요? 두세게. 불 <웃음> 있어. 아...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팔 떨고 있어. 응. 근데 나할말 있어. 정치 얘기가 나와서 어, 네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. 나랏밥 먹는 사람들 그런 분들 그거 다 우리들 밥벌이 돈이고 피땀 흘려서 본 돈이에요 막... 사막에서 사막여우 하지 말고 사막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 음...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? 더 이상은 진짜 표면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사람 좀 인간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조금 이제 진짜 바뀌어야지. 본인이 어 인정을 하고 바뀌어야지 더 여기서 조금 나아졌다고 기고만장하면 반드시 꼬꾸라진다.